안녕하세요. 푸켓과 팔라완 섬에서 전문 낚시사업을 하고 있는 김선장입니다. 소울트워터 채널의 낚시 연구, Fishing Lab 첫 번째 주제는 대양에서 하는 가장 빠른 물고기 열정종류 그리고 그들의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자료 이후에 2회서부터는 마린이나 자이언트 트레벌리 같은 인기 대상어의 리뷰도 계속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본 자료들은 구글 기본, 내셔널 지오그래픽미 MIT 공대, 미 해운 기상청 노아, 영국의 BBC 사이언스 포커스 외 전문 선장들의 자문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Follow by swimming speed number e flying fish. 지구상 거의 전 해역에 서식을 하고 있는 날치입니다. 평균 최대 속도가 5 6 k m 면 사실 돌고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평상시에는 아름답게 무리지어 살아가지만 평생 동안을 큰 고기로부터 쫓겨 다니며 사는 불쌍한 어생입니다. 특히 모든 빅게임 피싱에 최적의 미끼로 활용되는 어종입니다. 9. Bonito Tuna 9위는 Bonito Tuna가 차지합니다. Also, depending on the reason, all these small types of tuna can be called Bonito Tuna. 원래 Bonito Tuna는 우리말 줄삼치로 참치 가다로워하는 구별이 되는 곡이에요. 그러나 5키로 미만의 작은 스킵잭투나 점다랑어 보니또 등 통칭에서 그냥 보니또라고 합니다. 스피드 넘버 8 스워드피쉬 8위 최대속도 6 4 k m 를 날리는 빛도 투과하지 않는 200m 이하의 깊은 수심층에 심해에서 살다보니 눈이 왕눈이가 된심해의 파수꾼 스워드피쉬 황새치 2 0 0 3 0 0 m 에 굉장히 깊은 수심에서 사는데도 야행성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눈도 크고 시각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어종입니다 그러다보니 매니아들 사이에서는요 마린 잡기보다 스워드피쉬 잡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ig b 넘버 7, 본피쉬 7위, 최대속도 64km까지 달리는 열대의 본피쉬 열대와 아열대의 얕은 연안이나 해변을 따라 먹이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고기인데요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누치 또는 황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본피쉬는 미국 플로리다 연안의 거대한 물고기 타폰과 더불어 바다플라이 낚시의 양대 타겟피쉬가 됩니다. 스피드 넘버 6 블루핀 투나 6위는 70km대의 참다랑어가 차지합니다. 옐로핀 투나인 황다랑어가 열대 아열대를 끼고 살아가는 반면에 참다랑어인 블루핀 투나는 그보다 더 낮은 수온대를 끼고 살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양의 특성에서 오는 걸까요? 지중해권 참다랑어보다는 태평양권 참다랑어가 속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Speed number f Megashark. 5위는 마코 샤크로 불리우는 우리말 청상아리가 랭크됩니다. 이전자료 고피싱 7편 동해왕돌초까지 출몰한 이 청상아리는 백상아리와 더불어 쌍벽을 잃을 정도로 포악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사람을 공격해서 식인상을 하는 오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성격이 난폭한 어종입니다. 특히 자기 몸 3배 높이까지도 점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직인과 파킹의 대상으로 인기가 좋은 방어와 부시리 과연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검색어 분류는 방어는 옐로우테일로 부시리는 엠버잭으로 분류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방어의 스피드는 기록이 안남아 있고요 부시리 엠버잭에 관한 스피드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어의 스피드를 알수 있다는 라 것은 우리가 낚시할 때 루어 스피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갔느냐에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시리의 스피드는 요약 50km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어와 부시리 간의 차이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약 5%의 가감을 했을 때 방어가 부시리보다는 약간 더 속도가 느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부시리가 방어보다는 추진력이 강하다라고 보고요. 방어는 약 45kg 정도로 추정을 할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깅이나 파핑 계무언어 낚시를 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대상어들의 속도에 대한 습성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넘버 4 와후. 사위는 우리말 꽃이 삼치로 불리는 우 와후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잡히는 대삼치의 큰형님뻘로 이 녀석의 속도가 78km까지 나옵니다. 단순히 스피드만 좋은 게 아니고요. 지구력이 엄청나서 사람을 쩔쩔매게 만드는 아주 끈기 있는 녀석이에요. 열대의 아열때 어정인데도요. 우리나라 남쪽 제주도 앞바다에 수시로 출몰합니다. 제주도 분들은이 고기를 꾀절이 이렇게 부르고요. 저도 소시적에이 와호를 지기도 앞바다에서 엄청나게 잡은 그런 경험이 있는 고기예요. Spate number 3 striped marlin 3위는 청새치로 불리우는 스트라이트 말린이 차지합니다. 바다낚시꾼에게 꿈의 고기로 불리우는 말린은 일반적으로 보면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세 종류는요, 블랙 말린, 블루 말린, 그리고 스트라이트 말린. 마을린. 블랙 말린은 흑새치, 블루 말린은 녹새치, 스트라이트 말린 청새치. 지금 영상에 보이는 줄무늬가 있는 녀석이 바로 청새치 스트라이프 말린이 됩니다. 블루마린을 녹새치로 했어요. 녹색은 없거든요. 오히려 스트라이프 말린이 청새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좀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스트라이프 말린 청새치가요. 블루마린 녹새치보다 골격이나 체형이 스피드에 최적화되어있고 순발력이 강한 어종으로 사실상 속도가 더 나는 고기로 8위에 랭크가 됩니다. 스피드 넘버 2. 슈퍼 스피드 피쉬 셀피쉬 2위 도세치입니다. 속도가 무려 100km를 넘어서서 110km까지 달린다. 마림보다 훨씬 더큰 진으로 미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가장 영리한 스마트 비시가 됩니다. 빠르고 영리하기도 하지만 넓은 등진으로 미로요 먹이 사냥을 할때 보면은 회전 각도가 그렇게 예리할 수가 없어요. 정점의 대상은 도세치였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마린류 육상에서 더이상 빠른 동물이 없다는 치타 인간탄환이라고 불리는 유세인 볼트 이 세이서 경주로 한다면 과연 누가 얼만큼 빠를까요? 자료 준비 초기에는 에이 그거 당연히 치타가 제일 빠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다 정리하고 나서는 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유세인 볼트, 방어 속도인 45km, 치타 80에서 130km, 마린유 110에서 130km. 최대 속도는 똑같지만 미니멈에서는 마린유 월등히 빨랐습니다. 역시 마린이 최강이었습니다. 스피드 넘버 1 The most f a s t e s fish in the ocean The black marlin 지구상에 현존하는 그 어떤 어종보다도 최강의 어종 모든 데이터에서 1위 스피드 1위, 파워 1위 그리고 열망해서 잡고 싶어하는 고기 1위 블랙마린 흑새치 최고속도가 무려 100km를 넘어서서 130km에 육박합니다 스피드에서는 따라갈 고기가 없어요 마린을 두고 전문 낚시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린은 싸우면서 스스로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마린이 지칠 걸 절대 먼저 기대하지 마라 그 중에 흑새치는 최강 중의 최강 best of the best 꿈의 고기가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구요 지금 화면에 지나가는 자이언트 트레발이나 도톰 또 저립 기타 우리가 흔히 봐왔던 많은 좋은 대상어들을 또그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우리가 필요한가 또한 잡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고 처리를 하면 나머지 시간을 행복하고 맛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 솔울트 워터 채널에서는요 각 대상에 어 대한 다양한 정보 또 장비와 체비에 대한 자세한 자료 게다가 만약 여러분께서 각각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시더라도 낚시를 즐기시려면 어떠한 기본 정보나 자료가 필요한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는 낚시 뉴스와 컬럼이 올라갑니다 지난 십수년간 많은 외국인 낚시꾼들과 국내 매니아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었습니다 모든 낚시꾼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전세계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낚시를 모두가 쉽게 볼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 송트워터 채널은 무한한 낚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무한한 낚시의 세계에서 저 자신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감과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컨텐츠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아 바쁘시더라도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